마음 굳게 먹은, 먹는다. 마이, 마이. 좋았어. 이거 지금 사람 위쪽에 사람 많으니까 바로 농장 쪽 가서 싸봐면될것 같은데, 그렇죠? 뒤에 갈색 따라오고, 근데 갈색 따라오는 거 이제 안 따라오는 것 같으니까 일단 그럼 내가 싸보를 하는 게 아니라 갈색. 어, 아, 이 사람들 잠깐만 왜왜다왜다 왜다 흩어지는 거? 아까 다 대광장에 있었잖아. 왼쪽에는 기계공이 수을 확률이 높은데 오른쪽에 기계공이 없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서 벤트탄 다음에 썰고 잠시만요 문 닫을게요 문 닫은 다음에 킬콜 돌릴게 킬콜 돌리고 여기서 제가 만약에 문 열리자마자 썰면은 제가 안에 있는 게안 보이거든요 문 열리자마자 썰고 안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왜냐면 나 전문업자니까 법원 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바로 종이 울립니다 이 앞에서 썰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킬콜 냈죠? 여기서 썰게요 이 앞에서 근 없네 아무도 아무도 없으니까 은행에서 한번망좀 보고 싸보는 사실 많을 필요 없어 연기랑 문 닫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야 세 명이나 죽었는데? <웃음> 미션 깨고 저거 나 근데 전문 업자랑 캘쿨이 좀 길다 방금 전에 법원 누가 들어간 거 같거든요? 제가 왔을 때 법원 쪽 다시 가볼게 어 이치 있다 전문? 이진 뭐야? 뭐이치 지금 뭐야? 나 전문 이쪽이쪽 잠깐만 이치님 이치님 이쪽 갔어 왔어, 쪽 갔어 와라 나 여기 지킬게 나 여기 지킬게, 지켜 지켜 그냥 지켜 종이랑 시체 지켜 나이스 여 시체 나와나와 지금 뭐예요? 지금 뭐야, 지금 뭐야, 지금 뭐야? 넓게 포지네. 시차에 못 누르게, 시못 누르게, 어, 시못 누르게, 나이스 <웃음> <웃음> 시난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도못 어, 넓게, 넓게 어, 치게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게난쪽봐나 어, 어, <웃음> <이리로 우물 썰어? 웃음> 나, 나 이쪽 볼게 나이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이젠끝 <웃음> <eat>. <웃음>